정튜고 오늘 고생했다. 야. 나 오늘 약속 있어. 수고했어. 아, 휠을 빼오느라고 좀 힘들었어.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저휠 바깥쪽. 보이는 곳, 뭐또 보여지는 부분만 닦았지. 정작 휠 뒤쪽은 어떻게 오염이 되어 있는지 신경을 별로 안썼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하고 뒷면을 한번 보자고 보는 것처럼 뭐 흙도 있고 가장 저 우려가 되는 것은 철분 어, 철분가루가 좀 많이 고착되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뭐 뒷면은 전혀 세척이 되지 않은 상태라 오염이 많이 돼 있단 말이야 오늘은 요휠 뒷면을 갖다가 좀 디테일하게 세척을 해보려고 그래. 한번 이제 일단 시작을 해보자고. 일단 휠 뒷면 안쪽에다가 철분 제거제를 먼저 뿌려줄 거야. 벌써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렇게 철분 제거제를 듬뿍 뿌려주고, 한 5분 정도 반응 시간을 좀 줘야 된단 말이야. 야, 5분 정도 지났어. 브러쉬로 구석구석 닦아줄 거야. 철분이 많이 있었나봐. 아, 지난 라색세 여기 나오네. 이렇게 하고 이제 세정을 해줄 거야. 1차로 이제 철분제거제를 뿌려서 브러쉬 이제 솔질을 해서 철분을 제거했는데 그래도 아직 남은 철분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철분제거제를 한번더 뿌려서 한번더 제거를 해 주겠어? 역시 이것도 한 5분 정도 대기 시간을 주자고 역시 이제 5분이 지났단 말이야 한번더 브러쉬로 솔질을 해줄 거야. 남은 철분을 갖다가 제거를 해줄 거야. 이렇게 브러쉬로 닦아준 다음에 이제 휠 전용 스펀지로 한번더 닦아줄 거야. 그리고한번더또 그래, 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세정을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도 만져보면 아직도 꺼꿀꺼꿀한 게이물질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이제 이걸 위해서 내가 좀또뭘 준비했냐면 클레이 바를 준비했어 이런 클레이바를 준비를 해서 남은 이물질을 제거를 할 거야. 좀 약간 좀 편편하게 펴서 물기가 있을 때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납작하게 핀 상태에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남은 저 이물질들, 오염물들을 제거해낼 거야. 이 클레이바가 이렇게 남은 찌꺼기들을 이렇게 잡아낸단 말이야. 아직도 표면이 좀 거칠거칠해. 어, 오염물이 많이 나오지? 한번더 접어서 깨끗한 이면으로 해서 한번더 닦아내자고. 이렇게 이제 클레이바 작업을 끝내고, 어, 물론 이제 휠 안쪽은 어느 정도의 세척이 좀 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또 타이어도 뒷면이 세척이 잘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색상이 좀 갈변으로 좀 변하는 그런 증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타이어 안쪽도 해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다가 이제 타이어 전용 세제를 갖다가 좀 뿌리고,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살 닦아줄 거야. 내려고 나서 타이어에도 한번더 세정을 해줄 거야 이제 이렇게 뒷면 타이어까지 세척을 끝낸 뒤에 충분히 이제 건조시켜야 를될 거야 건조시키는 를 과정은 에어건을 이용해서 을 물기를 완전히 날려보내자고 일단 이렇게 물기를 날려버리고 타올을 이용해서 닦아내면 돼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고 난 다음에 잠깐 대기 시간을 주었고 햇빛에 충분히 좀 건조를 시키자고. 이제 이렇게 저 휠을 세척을 끝내고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사실 휠을 이렇게 분리해서 뒷면까지 닦아주기가 참 번거롭고 이것도 자주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분리해 냈을 때 제대로 관리를 해주고 조립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휠 안쪽에도 좀 오염이 좀덜 되게 하기 위해서 어 여기 보는 것처럼 엔젤 왁스의 빌베리라고 휠 왁스를 준비를 했어. 이걸로 안에다가 왁스를 발라줄 거야. 우리 집에 있는 아줌마 립스틱 같은 이렇게 발라주고 휠 왁스도 충분한 대기 시간을 주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대기 시간을 좀 줬다가 이제 닦아낼 거야. 조금 경화 시간을 주자고. 이제 충분히 경화가 된것 같아 타월로 잘 닦아내도록 해야 될것 같아 어 반짝반짝해 냄새도 좋아 타이어에서 체리향이나 일단 왁스 바르고 시공한 뒤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경화가 됐을 거란 말이지 발수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휠 왁스가 한번 보자고 보여지는 것처럼 동투비가 지금 잘 담아내고 있나 모르겠네 이 비딩들이 살아있지 이만큼 지금 어, 발술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지 어, 휠 왁스가 어, 어느 정도 좀잘 버텨주면 오염도 좀덜 되고 관리하는 데도 좀 수월해지겠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제 보이는 곳만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진짜 어쩌다가 가끔 한 번이라도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뒷면, 이면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좀 깔끔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좀 번거로웠지만 촬영을 이렇게 접자고 동투병 오늘 날도 오는 수고했다